안녕하세요 블록인포 소윤입니다. 삼성 SDS가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의 글로벌 진출 확산을 위해 인도 IT 서비스 및 블록체인 기업 테크마인드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테크마인드라는 마인드라 그룹 계열사로 전세계 900여개 기업에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 SDS는 테크 마인드러와 공동으로 인도와 미국, 유럽에서 블록체인 사업 기회를 발굴하며 넥스레저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공동으로 나설 전망인데요. 2017년부터 금융과 제조, 물류,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 넥스레저를 적용하고 있었죠. 시장 조사업체 갑트너에 따르면 삼성 SDS의 넥스레저는 2018년 블록체인 플랫폼 시장에서 대표 벤더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IBM 싱크 2019 에서는 하이퍼레저 패블릭에 적용해 거래 처리 속도를 향상한 넥스레저 가속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홍해진 삼성 SGS 블록체인 센터장은 삼성 s d s 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정받은 역량으로 고객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혁신을 이루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형 블록체인 분야 글로벌 사업을 더 확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삼성SGS의 디지털금융전략팀의 김영권 팀장은 지난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SGS 넥스레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었죠. 인터뷰에 따르면 김 팀장은 넥스레저를 차세대 거래장부, 즉 차세대 블록체인이라는 뜻을 갖춘 삼성SGS의 블록체인 솔루션이라고 소개하며 넥스는 삼성SGS의 브랜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SDS는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솔루션 넥스 플랜트, 스마트 매장을 위한 솔루션 넥스 샵등 유통과 거래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서비스에 넥스라는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내의 넥스레저 솔루션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개 존재하고 이들이 힘을 합쳐 넥스레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넥스레저에는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블록체인 사업팀,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블록체인 연구팀, 블록체인 보안을 강화하는 보안 연구팀, 물류에 블록체인을 접목시키는 물류 플랫폼팀,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전략팀 등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넥스레저와 연관 있는 140여명의 삼성 SDS 인력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찍이 삼성 SDS는 블록체인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력을 파악하고 처음부터 깊게 주시했었는데 넥스레저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2015년 6월이며 이후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6년 초부터 넥스레저 개발에 집중했고 그해 7월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엑스레저는 여느 경쟁 블록체인 솔루션보다 뛰어난 성능을 갖추어 16곳의 국내 시중은행이 거래 장부를 나눠 보관하는 은행연합회 공동인증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2018년 3월에는 6개 은행이, 7월에는 전체 은행이 이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은행은 조금만 서비스가 중단되어도 치명적인 금전적 손실이 야기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넥스레저를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후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요. SDS는 은행 100곳이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클라우드 위에 100개의 플로드를 만든 후 초당 수천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성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넥스레저와 다른 업체의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진행해 왔는데 넥스레저가 속도, 거래 완결성, 품질, 확장성 면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 SDS 스스로도 넥스레저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결과를 방증한 부분이었는데요. 결국 넥스레저 자체는 신속한 대량 거래 처리, 자동화된 스마트 계약 적용, 강력한 블록체인 시스템 모니터링 가능이 세 가지를 궁극적인 목표로 탄생시켰습니다. 이에 예, 앞서 삼성 SGS는 앞으로도 기술 성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뛰어난 국내 기술이 여러 해외 기술들과 손잡아 더욱 활기를 띄면 좋겠습니다.